전동으로 여기도 할수 있어요 오오! 뭘 하겠어요? 여기 여기서 자동기 회피! 안녕하십니까? 속방 왕김숙방입니다 오늘은 여기가 어딜까요? 어디죠? 부산입니다 네, 바로 부산 l c t 레디던스에 저희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퀘스트는 우리 회사의 대표님 을 모셨습니다 사실 대표 치료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진짜... 오늘은 좀 호강시켜주고자 이렇게 네. 저희가 모셨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웃음> 좋네요 행복하고 <웃음> 어, 여기가 어디일까 싶고 제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네. 저희가 이제 숙방을 지금 3회차 찍고 있지 않습니까? 네. 3회차 찍고 있는데 우리 숙방원 1화와 2화를 너무 재밌게 본 나머지 음. 그랜드 l t 레지던스 측에서 방을 이렇게 잘 보여달라고 부탁드려가지고 제가 고생하시는 선피디 씨를 모셔왔습니다 음. 그니까 러 고생을 <웃음> 이만큼 도시킬 필요가 있었다. <웃음> 혼자 와도 되지 않아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딱 해운대 오면딱 보이는 건물이 이건 물이에요 <웃음> 여러분들의 한낱한 삽박을 위해서 오늘 한번 그랜드 엘 c t 레지던스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웃음> 예, 갑시다. 자, 여기 레지던스는 핵심이 뭘까요? 어... 글쎄요. 오션뷰? 그렇죠. 짜잔. 바로 오션뷰. 오션볼. 하트, 하트, 오션볼. 나는, 나는 요즘 꾸준한 사람이 참 멋있더라고 <웃음> 10년째 이후하는게 깔깔깔깔깔깔 워셔드월드 깔깔깔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가 그랜드 레시티레지던스의 거실이고요 굉장히 넓죠? 근데 <웃음> 진짜 요즘 오늘따라 꼴보기 싫게 그려야 요 굉장히 넓습니다 몇 평이죠? 느낌상 한 40평? 에서 50평 사이? 40평. 네 거실만 한 75평 넘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아 여기 네. 한 75평 넘죠 거실에 네. 아주 네. 안락한 소파가 있고요 네, 네 안락한 소파 있죠 네. 대화를할수 있고요 레지던스란 뭐냐면 네. 호텔급 생활 숙박시설이라고 합니다 아 맞아요 그 계속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냥 호텔처럼 네.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숙박시설을 그냥 네. 체험하는 거고요 보시면 여기 뚫린 창은 바다가 바로 니다 이게 네. 바로 무슨 바다? 어, 어, 해운대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시티뷰 플러스 해운대까지 모두 볼수 있습니다 아 대박이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해운대에서 사람이 많냐 전희을를 바로 볼수 있어요 오 대박이죠 이렇게 딱 보면 되는구나?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창이 크면 뭐가 걱정이에요? 어, 내가 보고 다니기 보이나? 밝잖아요 아, 그럼 뭔가 할수 있어요? 커튼을 전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오. 전 그리고 여기 숙박시설에 오면서 굉장히 놀란 게 있습니다 부엌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야 이거 쓰러져 있다 냉장고가 굉장히 큽니다 자 이거 냉장 거죠 여기도 냉장고예요 오! 어 뭐야 김치 담아서 남았, 김치를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냉장고가 텅과 비어있겠죠? 통과 비어있습니다 오! 잠깐만 얼음 <웃음> 기본 얼음은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얼려져 <웃음> 있습니다 그리고 물도 여섯 개 들어있습니다. 근데 되게 꺼내먹었어요. <웃음> <웃음> 네? 여기 오븐이 있습니다. 짜잔. 아, 그거네 전자레인지도 되고 오븐도 되고 그렇죠, 전자레인지도 되고 오븐도 되는 아, 아주 자연한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밥솥이 있습니다. 오, 밥솥도 밥솥이 있나? 야, 그거 대체이야 밥솥도 있습니다. 이거, 이거 들어올 것 모르겠다, 야. 알지, 아, 이걸 <웃음> 어떻게 몰라. <웃음> 야, <웃음> 눈이 오긴 <오김고> 구멍도 <웃음> <온게> 아니고 <웃음> 이거, 이거 갖고 가는 거. <웃음> 어떻게 몰라 쌀만 가져오시면 밥을 해드릴수 있습니다 네. 여기 잔도 다 있습니다 와인잔, 술잔, 술잔 그리고 네. 위에 노스난 공간입니다 당연히 들어있는 없겠죠? 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레지던스에 오시는 분들은 손으로 설거지를 하기 싫어해요 아, 그렇다면 식기세척기 당연하죠 식세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차별화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와인 전고가 있습니다 대박이죠? 와인재러 있는 곳은 지금 처음나가 봅니다 와잘이있다야 그니까 이고 싶은데? 내가 맞나면그 그릇도 다 제공됩니다 응. 대박이죠? 보통 응. 뭐, 호텔이라면 사상할 수 없는 그런거오 대박이 많아요 여기 <웃음> 지금 대박만 쓰고버지요다 대박인데요? 응. 그냥 음식 재료만 들고 와서 요리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웃음> 근데 냄비가 있어요 요즘에 과요 냄비도 다 아, 아, 네. 라이 프라이팬 하고 아 제공됩니다 대박이죠? 여기는 사구 인덕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와 이건 좋다와 이건 좋다 카드 좀 아세요 아 진짜 어떻게 알고 <웃음> 티백도 가시면 됩니다 올데이 어. 그린 티백 그리고 카누 네, 와인 오픈원도 된다고 어? 어? 여기서 뭘할수 있느냐 유튜브 채널 하잖아요 여기서 찍고 가면 된다는 거죠 좀 있어 보이게 하고 싶으면 네 마, 맞아요 어, 어, 네 맞아요 여기는 <웃음> <근데 웃음> 식탁이 있어요 네, 식탁 이기가 6인 기준이에요 6인 기준인가? 그래서 하나, 둘, <놀람> 셋, 다섯 명이 보낼 수 있고요 이 오른쪽에 또또 또 있어요, 이 덕션이 그리고 여기는 충전할 수 있는 건수전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거실 끝시고요 세탁기하고 건조기도 있어요 어? 일로 오세요 여기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다 있습니다 여기서 쓰레기통도 뭐... 있기 때문에 쓰레기 넣기 버리시면 돼요 세탁을 1층에서 어... 하고 2층에 건조기를 넣은 다음에 그냥 나가면 되는 거죠 여기가 해운대기 때문에 뭘 해요 사람들이 헌팅? 그 얘기 할줄 알았는데 헌팅하기 전에 뭐 해요? 그.. 술 먹고 술, 빠지, 먹... 술 빠지잖아요 이게 에에. 바다에 빠진 다음에 술깨다 지면 나가고 젖은 몸으로 와가지고 이제.. 빨아야 되잖아요 빨아요..? <웃음> 빨아야 되는데 아까지 <웃음> 어, 못한 얘기를 세탁을 한 네. 다음에 <웃음> 이제 건조를 하면은 바로 그 옷으로 다시 헌팅할 <웃음> 수 있는거죠 <웃음>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러면 물에 빠졌다가 제가 좀 이따 올게요. 그런 <웃음>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이 몇 개? 세 뭐, 개? 3개? 방이 세 개나 있습니다. 방이 세 개인데 대방이 뭔지 아세요? <웃음> 또 대방인가요? <웃음> 많이 돼. 대방이 많이 나오네. 방삼 화삼이에요. <웃음> 방삼 화삼이라면 방이 세 개, 화장실이 세 개? 그렇죠. 자 일단 안방 들어가보시죠. 제일 큰 방입니다. 네.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이고요. 이침대를 보니까 킹이즈더라고요 제가 옆으로도 무거질만큼 사이즈가 됩니다 1 8 0이라고 거죠? 그럼 킹사이즈란 뜻입니다 킹사이즈 어. 침대가 있고요 여기는 보통 뭘 하겠나 뭘 하겠어요 여기, 여기서 택도 여기는 러브러브 하는 공간입니다 수정? 네, 수정 수정할 <웃음> 수도 있죠 허니문 베이비 만들, 만드는 공간이고요 여기도 다 오션부입니다 드레스룸이 다 있어요 우와. 여기가 제일 좋은 드레스룸입니다 안방이기 때문에 네. 와 여기 옷겨줘요제 옷인데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그리고 어? 당연히 <웃음> 호텔급이기 때문에 근무가 있습니다 근무가 있겠죠? 근데 들고 가야겠는데? 자, 이제 여기 오시면 파우더룸이 있고요 파우더룸에서 이거 하면 되고요 이게 제일 좋아요 여기로 오시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제일 좋은 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만 유유한 게 있어요 따단! 혹시 욕조? 그렇죠 오션뷰 욕조. 이거 그나지 않죠? 앉아보세요 이런 소품 하나하나가 하나 굉장히 신경쓰는 티가 많이 납니다 이거 마치 마이크 같네요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불어치는 호남선호어지은 열차 <웃음> 그리고 TV도 볼수 있습니다 대방이죠 TV 리모컨이 다단! <웃음> 있겠죠? 그리고 또 멋있는 게 있어요 짜잔! 충충충충충충자디개디자 <웃음> 이제 여기. 앞방 끝났고요그럼 방에 두개 더 남았지 않습니까? 어디서로 <웃음> <선생님>. 보러 갑시다 <웃음> 방금 이거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진짜 생활 <웃음> 아이돌이 잘못한것같아요 나머지 한방 보러 갑시다 따라오세요 여기가 이제 두번째 방입니다 이 방은 방도 은좀 작아요 그러네 똑같이 누워봐 똑같이 누우면 이게 예, 방이 아, 나옵니다 이게 예. 이건 킹사이즈가 아니라는거죠 그리고 음, 이 방은 음, 당연히 음. 오션뷰입니다 근 여기서 뭐예요 이렇도 수정하죠 아, 할건다 네. 하는데 조금 좁다 예. 네. 자 그리고 이 방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 화장실까지 궁금가요 그래도 이 방도 커플이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이 있어야죠 커플이 꼭 자야 하나요?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커플이 그 밤에 <웃음> 밥볼수 있죠 화장실이 꼭 있어야 돼요 네, 밤에. 네, 네, 맞아요 시야가 급하면 싸야 되잖아요 <웃음> 아니 그게 시야 쉬야, 시야가 이렇게 급한 게 어딨어요 <웃음> 그리고 이제 상마장실 네. 여기 하나씩 놓으시 있습니다 여기 볼거 없어요? 그냥 샤워실이 있고요 시야 할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방 보시다. 마지막 방은 아기들 방이에요 아기들? 여기 보통 6인 기준이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네. 딸, 아들 이렇게 있으면 딸, 아들이 자는 공간 저희 딸과 아들이 여기 주무시고 있습니다 불켜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하시면 저희, 저희 딸과 아들이 여기 주무시고 있어요 진짜 안 줘. 진 진짜야. 저는 남 자요. 내좀 지켜줘야겠다. 여기는 더을 침대가 아니라 힌들 침대 침대가 각각 공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들과 딸이 다른 침대에서 주를 자야겠죠. 그래야 싸우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방도 오션뷰가 있는데 이방의 단점은 뭐겠어요? 화장실을 나가려면 밖에 가야 하는 거. 화장실 필요 없으니까. 필요할 수도 있지. 필요 없어요. 왜꼭 왜 필요없어요. 말 걸지 마세요. <웃음> 오늘 이렇게 그랜드, S c t 레이더스를 리뷰해봤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어? 저 있어요. 너무 높아서 귀가 아파. 요아 그거 인정. <웃음> 여기 몇 층인지 아십니까? 84층이에요. <웃음> 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한일분 걸리거든요. 근데 침한수번삼히면아 맞아요. 진심. 귀가 <웃음> 아파입니다 귀가 아파. 여기 진짜 사시는 분들은 귀가 강철인가 봐. 아, 이 사람, 여기 사는 사람들도 맨날이다. 아, 아, 이래. <웃음> 맨날 해, 맨날 해. 이 사람은 지금 여우죠? 심포도가 실컷이나는. <웃음> 귀가 좀 아플 수도 있다 네. 단점 1번 음. 2번을 모르겠어요 뭐, 뭐 여기 바닥이 대리석 바닥이에요 아하. 그래서 폰을 떨고 면 깨집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웃음> 저 형님 그러면 길거리나아스팔트니까 당신한테 단점이겠네요 그렇죠 <웃음> 아 집에만 계세요 네. <웃음> 언택트이 되셨네 3번 네. 단점 뭐냐면 통창이잖아요 네. 통창이 정말 이뻐요 원래 리치이신 분들이 통창이잖아요 아, 아, 아, 통창 단점이 있더라고요 뭔데요? 더워요 아 그거는 핵닷을 그냥 갖다 때려봤기 때문에 어쩔 수, 어쩔 수 없는 거것 같아요 오늘 그래 그래서 커트리 잘되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문제 뭡니까? 뭐 마지막인가요? 비싸요 네 그거는 좀 1박에 뭐... 얼마일까요? 맞춰보세요 <웃음> 선생님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걸 좀 보고 <웃음> 맞추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200만원 그런데 정가가 0만원이고 실제로 어플이나 그런걸로 예약해서 오시면 네. 70만원 정도 지금 내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제일 싸게 오면 70만원인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적당하게 7,80에서 200 사이에요 아예 아, <웃음> 그래서 여기 6명 기준이거든요 네. 6명에서 1인당 13만원씩 낸다 20만원이잖아요 네. 음, 그러면은 렇죠그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언제쯤 이런 데살아 보겠어요 밥값 이런 거까지 하면 은 1인당 한 20만 원 내면 되겠네 그렇죠. 저는 그 정도는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딱 시즌 맞춰서 오면 은 재밌게 해온데에서도 진짜 지 않을까 장난 아니에요. 이 뷰가 진짜 좋긴해요 아, 맞아. 딱맞에 바다 위에 있는 것 같아요 헬기를 타고 바다 딱 보는 사람들이 개미처럼 보이는 그런 거니죠 비행기 타고 딱 그런 것 같아요 나 지금 84층 처음 와 나도 인생에서 8 4층한두번 밖에 안와본것 같은데 나 제일 높게 간게6 3빌딩 꼭대기거든 응. 지금이 제일 높아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의 안락한 숙박을 위해 제가 먼저 리뷰해보는 김숙박의 리뷰였고요. 여러분들도 안락한 숙박 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그랜드 엘시티 레지던스였습니다. 여러분.